제목과 부제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크게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테두리가 안 눌러져 있으면 글자가 적용이 안됩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두께를 조금 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 키워 주시고 글꼴은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삽입, 도형,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주시고 창구 직원, 테두리 선을 클릭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로 복사를 두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고쳐주시고요. 하살표를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선의 하살표를 선택하시고 도형에서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노란색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반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엔터 치시면 됩니다. 폼 탭을 클릭하시고, 글자색은 검정 텍스트 1, 테두리를 안 눌렀네요.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꼴은 검정 텍스트 1, 글꼴은 굴림,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두께를 조금 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도형효과를 클릭하셔서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다시 도형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선택하시고 문제와 같이 투명도를 0으로 만들어서 진하게 만들어주시고 흐리게도 0으로 만들어서 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간격은 문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해주시고 위아래 높이를 같이 바꾸고 싶으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위아래 크기가 같이 바뀝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도형을 클릭하겠습니다. Shift-Ctrl 동시에 누르시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해 주시고 글자를 고쳐서 적겠습니다. 아래에 두 개의 도형은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맨아래 도형은 한번더 선택해서 더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다시 도형 두 개를 Shift 눌러서 선택해주시고 Ctrl Shift 눌러서 옆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화살표는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글자를 고쳐주시고 Ctrl 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점을 위아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글자를 고쳐주시고 사비 도형, 원통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해서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화살표도 넣어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텍스트를 아래쪽에 복사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시고 도형 선을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아래로 드래그하시면 직선이 그어집니다. Ctrl Shift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선을 하나 복사하시고 다시 Ctrl Shift 키를 누른 채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도형 하나만 선택하셔서 홈 탭에 도형 채우기를 누르시고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하겠습니다. 서식 복사를 눌러서 하나씩 클릭을 반복해서 해주겠습니다. 서식 복사 클릭 서식 복사 클릭 서식 복사 클릭 서식 복사 클릭해 주시고 그림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도형 효과 그림자에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누르시고 투명도 0, 흐리게 0 간격은 8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선들을 선택해주시고 Shift키 누르면 떨어진 애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들을 빠짐없이 선택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 해주겠습니다. pb가 가운데 오기 때문에 3개를 블럭 씌워서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조금만 더 얇게 해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슬라이드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빈 화면을 누르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홈 탭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3차원 서식을 클릭하시고 깊이의 색은 흰색 배경1 50% 더 어둡게를 선택해 줍니다. 깊이는 80PT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의 조명은 균형 있게를 선택해 주시고 각도는 20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회전을 선택하시고 미리 설정해서 오블리크 오른쪽 위 오블리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비슷한 크기로 키워주시고 글꼴은 굴림을 하겠습니다. 뒤에 까만 부분이 너무 두껍게 느껴지시면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3차원 서식에서 깊이 값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홈탭에,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일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조금 얇은 두께로 바꿔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클릭하시고 홈탭에 글꼴을 굴림으로 해주겠습니다. 굵게 해주시고 검정 텍스트 1 해주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얇게 해주겠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해주시고, 도형 효과 그림자의 그림자 옵션에서 투명도는 0, 흐리게도 0, 깊이는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닫기 해주시고, Ctrl Shift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글자만 바꿔 적어주시고 도형을 클릭해서 서식,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해서 타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위아래 크기 조절 점을 드래그해서 높이를 맞춰 주시고, 좌우 크기 조절 점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크게 드래그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 서식, 도형 편집, 모 도형 모양 변경 기본 도형의 다이아몬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텍스트 상자를 사각형 안에 클릭하면 이 사각형 안에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빈 공간에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선을 클릭해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고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밑줄을 선택해주시고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사비, 도형, 화살표를 선택하셔서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빨간점에서 빨간점으로 선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꺾은 선이기 때문에 도형 꺾인 연결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선만 파선이니까 서식 도형 윤곽선 대시에서 파선을 선택해주시고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살표를 선택해주시고 검정 텍스트 1 해주시고 하살표 끝이 까만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 하살표에서 하살표 스타일 5를 해주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Ctrl-Shift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만 줄여서 비슷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Ctrl-Shift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다시 크기를 줄여주시고, 왼쪽은 맞춰 주시고 아래 크기는 줄이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색을 엄정 텍스트 1을 해 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굵게 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문제와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으면 바로 글자가 적힙니다. 글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글자를 계속 적어주겠습니다. 두 줄을 블럭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비슷한 글머리 기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왼쪽 정렬을 해주시고 줄 사이 간격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줄 간격을 눌러서 줄 간격을 조금 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과 너무 붙었기 때문에 앞쪽을 클릭해서 엔터를 한번 쳐주겠습니다. 줄 사이 간격을 만약 조정하고 싶다면 위쪽을 클릭해주시고 글자 크기를 줄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글자 크기로 위아래 간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보기를 누르시고 유인물 마스터 날짜 페이지 번호 체크 없애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합니다.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눌러서 이 슬라이드로 바꿔주시고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품질을 체크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하시면 상단의 여백을 따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없이 완성됐다면 인쇄를 클릭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